안녕하십니까 소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출근해서 네이버 뉴스를 살펴보다 보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대기를 한번 바려보면서 간단하게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하면 야무지게 막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 어, 최종적으로 집을 지득을할때 1주택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2주택부터는 모조리 다 투기로 간주를 해서 2주택자는 8.4%, 85제곱 이상은 9%, 3주택 이상은 12.4%, 85제곱 이상은 13.4%의 징벌적 그런 취득세를 부과하려고 했던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 집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그거에 10% 넘는 걸 지득세로 부담을 하면서 집을 사는 거는 사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부동산이 가격이 완만하게 안정을 취하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바다로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정말로 이건 뭐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걸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12월 안에 주택임대사업자제도 주임사를 부활을 한다 뭐 이런 그 대안들을 또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제도가 부활이 되더라 하더라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여러 채를 사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묶어두면서 임대사업자 그거를 하려고 하니 살때 취득세가 12.4%, 13.4%, 8.4%, 9% 이런 식으로 지득세를 그렇게 많이 내면서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과연 등록을 할 사람이 있는 사람 될까? 서 그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어찌 보면 하나의 뭐 후속조치라 할까요? 콤비 같은 그런 정책이라 할까요? 그걸로 발표된 게 오늘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기사를 보니까 정부 다주택 8%대, 12%대, 이 지득세 중과를 2년여 만에 해제 검토, 이런 제목의 기사가 너무너무 반갑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제를 해서 되돌리려고 하느냐 이랬더니 방안이 한두세 가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중에 가장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가액대별로 1%, 2%, 3% 대그 정도의 지득세를 적용을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나 봅니다. 양도세나 이런 건 국세이기 때문에 종부세나 양도세는 국세라서 국토부라든지 국세청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는 그런 세금이지만. 취득세는 지방의,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원의 30%가 이 지방세가 그 역할을 하는데, 어, 지금처럼 거래량이 보통 때 대비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있는 상황에, 거래가 많아야 뭐 1%대든 3%대든 뭐 3%대 10건 걷어들이는거 하고, 10%, 그러니까 중가로 12%대 1건 세금 걷는거 하고, 어느 게더 세원, 그 재원이 높겠습니까? 어, 좀, 거래가 원활하게, 편안하게 거래가 되면서, 건수를 여러 건 가져갈 수 있고, 어, 좀, 국민들은 편안하게 사고 팔수 있는 게, 어, 지방 재정도 함께 살리는 그런 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요, 올라와 있는 기사를 잠깐 살펴보면, 음, 박용주, 곽민서 기자님이 연합을 취재를 해가 올려놨네요. 연합 뉴스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년여만의 어, 해제를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어, 그다음에 금리 인상기로 지금 접어들어 있어서 어, 급락하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을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사실은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전혀 뭐 거의 제약이 없이 집을 사고자 마음먹으면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주택자들일수록 하락기에는 더 집을 못 사요 겁이 나서 내 전재산이 다 날아가 버릴까 봐뭐 이럴 때 주택 가격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분단이 누구냐 다주택자들입니다 어, 이 다주택자들이 그러면 집을 살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취득세 중간는 이미 풀어놨고 어, 전국적으로 웬만한 데 수도권하고 서울 빼고는 웬만한 데는 조성지역도다 해제를 해뒀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입고는 조성지역 일대 중간대 조성지역을 풀었다 하면 양도세는 다푼 거예요 중과되는걸 그런데 취득세는 아직 꽁꽁 묶여 있잖아요 이거는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조정 지역은 2주택부터 중가였고 비조정은 그동안 조정이 풀린 이런 지역들도 3주택부터는 8.4%, 4주택 이상은 또 12.4% 그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풀어주는 게 굉장히 큰 관건이었습니다. 은행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 그것도 이제 무한대로 올라간다는 그 불안감에서 어특례보건자리 그, 그런 대출 있죠. 그게 4%대 뭐그 정도 선에서 가늠을 할수 있는 금리 대를 이제는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이 좀 많이 가셔져 있습니다 1주택자, 2주택자 분들은 금리에 불안이 가시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이런 지득세 중과 해제 요 부분으로 부동산 거래가 조금 활성화가 되는 하나의 모티브 핫 버튼이 저는 될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 보니까 14일 날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오늘이네요 오늘, 뭐, 나온 그 내용을 지금 취재를 해가 올린 것 같습니다. 어, 개편안을 지금 언언하고 있는 게, 어, 그니까 지방세는 행안부가 굉장히 관여를 해야 되겠죠. 지방자치단체들을 관여하는 대장이 행정안전부니까, 어, 거기하고 기획재정부하고 국토부하고 정부하고 뭐, 다 이제 합동으로 정부기관들이 이제 합심해서 이거는 서로 협력이 되어야지만이 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정책이겠죠. 일단 푸는 걸로 살펴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 여기 방안을 어떤 걸 보느냐 했더니 어, 중, 정부가 시득가액 6억까지는 1%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억까지는 1% 6억 초과해서 9억까지는 2% 지금은 6억 초과해서 9억까지는 어, 전체 가액에다가 나누기 억을 하고요 그 다음 곱하기 2 나누기 3그 다음 빼기 3 이렇죠 그리고 곱하기 지방세 1.1. 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어, 재하, 뭐, 1.1 그 초과부터 그 3% 이하까지 유리, 금액대별로 적용이 됐거든요.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2% 할지, 어,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까지는, 6억 초과부터 9억까지는 2%, 9억 초과는 3%,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매매가가 6억 원이다. 요런 거는 5억 9,999만 원 이렇게 쓸수 있고요. 뭐 6억 한천 정도 했다. 그러면 요것도 6억 밑으로 나누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6억에서 9억 산인은 금액대별로 적용하는 그 공식으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억 초과는 3% 지방세까지 하면 3.3%가 되겠죠. 그렇게 믹서해서 적용하면 좀 합리적일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어, 개인은 3주택까지는 이제 그,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그 다음에 4주택 이상은 4%대, 요렇게 적용하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를 부과하는 2020년 7.10 대책 그 직전의 요 방식, 이것도 대안이 될수 있다, 일어났는데, 1, 2 대안을 좀 믹스해서, 어, 그렇게 하는 게좀 저는 합리적일 걸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거 중에 뭐 어떤 걸로 되돌릴지는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정말로 집 사지 마라 하던 지득세, 8%대, 12%대, 그건 좀 없어지기를 기대를 하고요. 어, 그리고, 어, 종부세도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와 있는, 뭐, 여야 합의된 안건을 보니까, 12억까지는 조정지역에 있더라도, 이제는 그 종부세 중과세율이 곱하기 2에, 정말로 더블세율이 아닌, 그냥 1주택의 세율처럼 적용을 하고, 12억 초과 되는 3주택 이상부터, 그건 조금 중과를 하되, 최고세율은 6%에서 5%대로 낮추는 그런 안들이, 모두 어, 합의를 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을 때 폭탄 같았던 그 종부세, 팔고 살 때, 도무지 팔지 못하도록 했던 조정지역 일때에 거의 뭐, 중과 30% 포인트를 더하면, 최고 45% 더하기 30%를 하면, 거의 75%에다가 지방세까지 하면, 이거는 나라가 투자자였어요. 우리는 들러리였고, 그랬던 그 양도세, 좀 이제 세 자리 돌아오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폭탄 같았던 종부세 조금 폭탄해서 그냥, 수류탄에서 그냥 <웃음> 뭘로 그냥 바뀌어, 바뀌면 좋다 할까요? 하여튼 좀 많이 좀 걷어내고 어,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던 폭탄 취득세 중과 이걸 걷어내면 어,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나는 안 살래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의 몫이고 집을 사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못 샀던 그런 분들은 지금처럼 가격이 많이 조정돼 있는 이런 장에서는 어 조금은 또 괜찮은 지역들은 다리품을 한 번쯤은 팔아보실 그럴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모든 게다 이제 풀리고 제자리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 내가 움직여야지 그러면 좋은 물건들은 이미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쟁취한다 하잖아요 그렇게 미인은 이미 다른 사람 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시려고 하면 항상 이런 기사에도 민감하게 귀를 열고 계셔야 되고 부동산 정보를 주는 걸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무조건 집값 내려간다 지금 집 사면 바보다 이런 유튜브만 듣고 계시면 집살려고손 내밀면 내가 바보같이 보여요. 뭐 이런 장이도 너무 집 사세요. 무조건 갑니다. 이런 분들도 유튜브만 듣고 있으면 타이밍을 적절한 타이밍을 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되 정부 정책 변화는 아주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계셔야 됩니다. 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닌 게 어떤 거냐면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효과를 반발장만 빠르게 예측을 해서 그 후에 미칠 그 영향을 분석을 하면서 반발장만 빨리 움직여도 많은 걸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그런 자료라서 어, 아직 뭐 마무리가 된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기사로 나오면서 정부에서도 넌지시 그냥 시장의 어떤 분위기와 그런 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박수를 치면서 저는 환영을 하고 싶은 그런 정책입니다. 좀더 빨리 이런 거는 되돌려 놨었어야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늘 해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한낮에 유튜브를 찍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